그래서 이 소방 체력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본적인 체력 훈련을 다 하고 계시죠 여러가지 기구를 사용한 헬스를 하다거나또 학원에서 이제 여러가지 그각 종목별로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는 훈련을 참 열심히 많이 들 하고 계시는데요 어, 그때 체력의 여러가지 요소들 중에서 근력뿐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유연성이 있거든요 유연성은 사실은 체력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, 우리가 강한 근력이 있는 반면에 유연성이 없다고 하면요, 근육과 관절들이 굉장히 딱딱한 상태가 되면서 부상의 위험이 아주 높아진다는 문제가 있거든요. 특히 이제 소방 체력 시험에서 왜 좌정골 과목이 들어가 있을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,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. 많이 부상에 시달리시죠 목이 아프신 분들이라든가 어깨를 다치거나 허리에 부상을 입는 경우들이 아주,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네, 대부분이 무거운 장비도 사용하시고 또 이렇게 인명을 구조하다 보면 강한 힘을 요구하는 이런 동작들을 많이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네, 현장에서 대부분은 좀 공기가 좋지 않으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긴장도가 높아지실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평상시 몸에 긴장을 푸는 연습, 유연성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아주 높아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소방체력 시험에서 일비 소방관이신 분들의 이 유연성에 대한 부분을 테스트하는 것이 다 아, 정말 필요하구나, 타당하구나 하고 저도 어, 작년에 많은 소방 체력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을 만나면서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. 네, 요가를 하면서 저희는 일반인들, 특히 좀 여성분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. 남성분들한테 사실은 요가가 훨씬 더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? 그래서 이소방체력에서 여러분들은 좌전골 때문에 정보를 찾아보시 저희 영상을 찾아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. 네. 이 유연성이 좋아지시게 되면은요. 좌전골 과목뿐 아니라 다른 과목들 이 있죠. 예를 들어서 왕복 오래 달리기라든가 제자리 멀리뛰기를 할때 어 저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 몸을 푸는 연습을 해주신 분들이 결국은 점진적으로 그런 다른 과목들에 기록들이 좋아지시는 것들을 제가 자주 보게 되었어요. 여러분들이 강한 근력, 각 종목별에 필요한 그런 기술들을 배우신 거에 더해서 유연성이 좋아지게 된다면요. 훨씬 더 시험 당일까지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부상을 당하지 않으시게 되고요. 시험 당일에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그각 종목별로 시험을 보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대기하시는 시간이 있거든요. 그때 그냥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기다리게 하죠. 이럴 때 유연성이 없는 분들은 몸이 빠르게 굳어지고 또 체온이 빠르게 내려가면서 근육 관절들이 이 순간적으로 힘을 발휘할 때 굉장히 불리한 상태가 됩니다.